숨어 있는 음,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번. 여기 있어요주에 숨어 있는 경우 있구요. 아, 뭐 먼저? 에 숨어 있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전명구에도 있고, 대표적인 거야. 수부정사에 숨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군사문에 숨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체크를 할 겁니다. 어, 아. 어찌됐든이 수결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의소 있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넌나 어, 있으면 그것만은 하지 않을 텐데. 할까? 우. o d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텐데. 어 행동하다 뭐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Would not d o such a behavior. 아닌 것 같지만 우선, 흰색으로 밑줄을 칠게요. 여기에 뭐를 빨리 찾아내야 되면 가정법 과거 형태라는 것을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주절의, 주절의 형태는 나와 있는데, 뭐가 없느냐면, 노란색. 이게 없잖아요. 주어도 없잖아요. 아, 이부절이 없잖아요. 이부절이부절을요어로 구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는데? 봐 이거 능력이야, 이거 사실은. 조 기본기가 있어야 돼. if로 써. 무조건 써. 여기. if. 만일. 우리 남자니까 쓰잖아. 그가, 뭐, if, w 쓰면 되잖아. 과정 과거라는 걸 여기 단서 줬잖아. war. 뭐라면? o n honest. 이렇게 쓰면 돼.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주어만 다뤄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 Such a behavior. 됐네. 요것만 추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렇 어. 이게 바로 과장법아보고 매치되니? 앞에 인칭에 상관없이 원하죠? 여기는 우시크마크로서 원하는 거죠. 가장 뽑아보고. 형태로. 됐니? 자, 두 번째. 전면부는 뭘 할까? 음. <웃음> 그걸 2 0대였고라면 자, 이렇게 봅시다. It is 20. <laughs> 20. w t s t o cute. a n t y Baby, baby. For yeah. Four. Four. f o r f o r u r f o o o Four. Four. o r 잉글리쉬 잉글리시가 몇 썼죠? 이이 잉글리시에 잉글리시. 아. 뭐 아, 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어이거는 밑줄 쳐 볼게요. 서해잖아요그영어로공부할수 예. 공부할 있었을 텐데. 뭐 예. 어디에 있어전면예전면구 이번이잖아요. 그가 20대였더라면 열림이잖아요 20대 있을 거라면. 그 네. 이거도 간단해. 뭐어 이거 이게. 자 퀴즈 이미 나왔는데 뭐. 자 퀴즈 나왔네요. 여기 주어 쓰라고. 예. 그다음에 뭐 쓰면 돼요. 그가 그러니까 20대 있었더라헤드빈 쓰면 되리고. 다음에, 뭐 쓰면 돼? In, i t 20. 그래! 응? 응. 그가, 그가 20대였더라면, 응. <웃음> 이 부절 만들어 거야. 그럼 나머지 쓰면 되죠 그렇죠. 응. 그, 그, 나머지 똑같아. 한장가아 봐. 리 써줘. 팬이, 세 번째. 아씨구장사되 아, 있나요? 구사 음, 4번은 4번 먼저 하 4번. 4번을 먼저 하죠. 4번이 뭐였니? 분사공원인데요. 분사공원. 군사번. 자, 어, 분사공원. 군사번. 분사공원이니까 뭐 어차피, 음, 분사공원. 요 4번과 2번을 같이 쓸수 있어요. 같이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쓸수 있는 방법. 어, 어떻게 쓰느냐. 투부정사어 분사공원을 같이 쓰는 방법이 있다 해볼까? 해게봐요해 음. <웃음> 아, 이거는 <이건> 영이아 <웃음> <아니>. 같이 해보자. <웃음> 오, 이거 봐. 투 o 어 됐잖아. 됐어요. 공통 그렇지. 자, t a k e n g l 아, 어. 이 뭐야? 해봐. 납시하는 거 아니야? 해봐. 너는 그를 아, 아, 타자는 한국 사람으로 어떻했을 때? 네. 어 관주할 텐데. 주어그죠 아, 응. 착각할 텐데. 뭐타자이 한국어를 어, 말하는, 뭐, 말하는 걸들어본다면 됐네. 궁상은 되잖아. 궁상은 왜안 돼? 정투은기초안고그러 투부정사는 조건 의미가 있잖아.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중에 조건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뭐가 가능해지냐면, 자두개다 가능한 게 있죠. 여기 봐봐요. 뭐 나왔어요? 과정법 가오 아니야. 과정법 가오가 나왔잖아. 얘네들 다 뭐로 바꿀 수 있는데 이부정로 바꿀 수 있잖아. 이프 어차피 투구정색 부사정법 중에서 조건에 당겨 있는 이프조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군사부분도 어차피 적주정 중에서 접속사를 이프를 생각하면 이프를 선택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요거의 의미상이 당연히 겠어 여기 있잖아요 요여기주절에 주어 인 뉴스 써줘야죠 이 뉴스 썼어 그러면 가족 복과가라고아까 이미 여기서 단초를 달았어 그럼 가족복가원 보니까 당연히 둘다 먹어야 돼 h a r 드가 되겠지 허얼드가 나머지 써주면 되지 허얼드가. 지각동사니까, 목적보 동사, 어, 스피커 나왔잖아. 그리고 커리어 나왔잖아, 커리 그죠? 됐네, 응. 끝. 뭐, 똑같지. 음, 가 말해. 화장이 한걸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 며냥 화장법 과 자, 그 숨어있는 가정법. 자, 조금 쉬운 문장으로 접근했어. 그리고 이제 너희들 책 피면, 요거보다한 단계, 두 단계, 어려운 문장들이 나와있어. 수능에서 이미 출제됐던 문장들과 같이 한 거니까.